고 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 탓이 아니라 한국 교회 교역자들 때문이다. 음, 한국 교회 교역자들은 번영 신학, 기복 신앙,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교단의 교세 확장에 몰두했습니다. 비성경적인 과정과 결과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을 세뇌시켰고 무지하게 만들었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로 죽기 위한 노력만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죠. 한국교회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살기 위한, 높아지기 위한 노력의 삶을 보였습니다. 효율성과 모여있는 99마리라는 다수의 더 관심을 두었죠. 편한 길거리에서 전도지와 커피 나누기, 권력과 유착한 전군의 신자와 교세를 과시하는 100주년 선교기념 대회, 예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목사님들의 각종 비도덕적인 모습들 송도들의 무지와 이중적인 삶의 태도 감수하는 교인수 등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 발생된다라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데 음, 가시나무인 한국교회가 우리는 향기가 나는 풍성한 포도를 맺었어 라고 어,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